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성립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료 징수법 제48조의 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1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제77조 6에 따라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보험가입자가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건설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고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계약당사자인 원청, 하청, 재하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건설업의 고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별도로 성립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건설업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보험가입자로 별도 성립후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부가고지대상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업체의 관리번호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관리번호인 사업자번호 더하기 0번의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건설업 본사관리번호는 근로자 4대보험신고와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한 관리번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건설업 일괄관리번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 더하기 6번으로 끝나는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관리번호는 현장개설 및 현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한 관리번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건설업 노무 제공자를 위한 관리 번호를 새롭게 생성을 해야 합니다 건설 특수 형태 근로자 관리 번호라고 부르고 건설기계 조종사 및 화물차주 노무 제공 확인 신고와 고용보험료 납부를 위한 관리 번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현장별로 관리 번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리 번호만 생성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성립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노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